네. 첫 번째 질문 들어갈게요. 쇼호스트를 하려면 꼭 방송 경력이 필요한가요? 어, 뭐 정답 말씀을 드리면 정답이라기보다는 뭐뭐 문답은 필요 없습니다. 자 경력이 아니라 경험은 좀 필요해요. 아. 좀 다른데 방송을 한 번도 안 해봤다. 그 방송이라는 거 대단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유튜브도 방송이고요. 뭐뭐 음. 뭐 요즘 많이 하잖아요. 뭐 라이브 커머스도 그냥 쉽게 할수 있잖아요. 그런 경험이 있는 건 중요해요. 음. 그리고 저희 학원도 카메라를 다 갖다 놓은 이유가 이것도 방송이니까 네. 근데 한 번도 카메라 앞에 서 보지 않은 사람이 쇼호스트가 될 수는 없죠 왜? 홈쇼핑 자체가 방송을 통해서 판매하는 거니까 그래서 경력은 없어도 돼요 경험은 있어야 됩니다 아... 도움이 됐어요? 네, 되셨나요? <웃음> 도움 되셨나요? 더 질문하시면 뭐그 방송 경력자가 더유리한가 이렇게 또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 네. 그래서 공고를 할때 음. 재미난 건 경력자 우대라고 하는데요. 신기한 건 방송 경력이 없는 친구를 뽑아요. 아, 그러니까 꼭 100%가 아니라는 거예요. 맞아요. 맞아요. 제가 많이 합격시켜봤잖아요. 하나도 없어요. 경력도 없고 비서했던 친구도 이번에도 GS에 올라갔거든요. 물론 뭐그 친구가 실력이 없어서 누, 누, 누군지 얘기 안 했죠? 아, 네. <웃음> 최종에서는 안 됐지만 아직매왜냐게이 아직 친구가 PT를 안 배웠거든요. 아직은. 양성모밖에 안 배워서 PT를 안 배웠는데 된 거예요. 경력 탈나도 없고. 그러니까 방송 경력이 없어도 된다는 거죠. 부럽네. <웃음> 예, 이 친구는 경험도 없어요. 그런데도 아. 서류 합격한 거또 이렇게 카메라 테스트 통과한 거 보니까 네. 어, 그게 기준은 아닌 것 같다. 아. 그렇습니다.